의사로서 인정받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위 어느 날 매달 정기적으로 열리는 파티장에 온 일입니다. How <웃음> 이때 위를 눈에 들어온 비비안왠지 자꾸 비비안에게 눈이 돌아갑니다 지금 신장. 지금 신지지 며칠 뒤 병원에서 비비안과 조우하는 위입니다 No change. So, are you sick? No. I'm here 이날 저녁에 귀가 하는데집 앞에 엄마가 있네요 엄마가 할머니 집에서 나온 이유가 윌 o m 비비안이 메모를 남겼네요. 메모를 받고 비비안을 만나러 온위입니다 Thank you. Thank you for coming. 그런데 비비안의 아빠는 의례 상사였네요. 비비안의 집까지 오게 된 일이네요. 아 t No. city o t t e a i n g e m how to fall w i t h u e m e l v e s h Try it. o a y e say fall, you t o t a l o do this. 갑자기 무드를 잡는 비비안. 어색해진 의례 발연기. You okay? o no. 그래도 적극적으로 의하에다가가는비비안입니다 생일 파티에 위를 초대하는 비비안 하지만 오늘 따라 병원 일이 바빠도 너무 바쁜 일이네요. <목소리> 결국 늦은 시간에 비비안의 집에 도착한 의에 I'm not sure. t h 了我的麻 p a r t y 결국 직장 동료들과 함께 엄마의 남자친구를 만들려고 작당을 하는 위입니다 <웃음> 직접 면접까지 하는 위리네요. 자나출면다몇 명과 만남을 가졌지만 모두 마음에 들지 않는 엄마이네요. 결국 할아버지까지 나서게 됩니다. 이미 대상다 결국 o v e 머니를만 i n g 비비안 i 지만 윌은 둘이 u t 고 d like to see your place. I'd like to nice kind of m e 혀, 마들. 타, 타, 타. 혀, 더, 훌쩍, 하. 불시, 바, 네. 네, baby, 하마. 어느 날, 폭탄선언을 하는 p p 안 I got the gig at the Paris opera ballet. For your contract. That's great. Deadline to accept is next week. Looking. Okay. Congratulations. 마음이 복잡해지는 윌이네요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이 오고 believe she'll pull t 그리고 비비안의 아버지에게 호출을 받네요. Well, can I g r a second? <웃음> So you're the reason she's dragging her heels o n Paris. Do you love her? If she doesn't take this job in Paris, she may never realize her greatness. I understand. <웃음> 비비안 아버지에게까지 말을 들은 것 때문인지 더욱 더 그녀를 잡지 못하는 위입니다. Been 결국 고민 끝에 엄마에게 고백하는 n 입니다 엄마, last couple days? It's been crazy. f this 결국 할머니가 돌아가셨네요. <웃음> 이이후 할아버지가지만 사람과 결혼하는 엄마 그리고 비비안이 파리로 출국하는 날까지 겹쳤네요. So? 오늘 도 허브를 받는 위리입니다. 그런데 허브에서 편지를 발견하는 위린데 아기 아버지가 누군지 알게 된 위리입니다. <목소리> 그 길로 엄마의 결혼식을 중지시키는데 여기서 또한 번의 반전이. 윌리나 할아버지는 어안이 벙벙. 아, 정버아 네, 그 비비안, she's l e v i n g for Paris n i g h t 바로 공항으로 달려온 엄마와 이 yeah. 비비안을 붙잡으려 하지만 But I do. I w i a n g around I a m and e a e r And I'm i k w have a o time after my r e i d n c y b t i a n o f a i v e and y o u r i n i t h o u t a f i g I'm not the o n i a r i s k i s i g in n t of a 비비안의 부탁에 조금 주저하는 윌. 이렇게 비비안은 파리로 출국하네요. 3개월 후 파티장에 온 윌입니다. 그런데 파리로 출국한 줄 알았던 비비안이 파티장에 Can we please go home now? I'm not spending my- He promised she wouldn't be here. Dance with me. Vivian, Shane, I am asking you to dance with me.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두 사람의 사이를 공식으로 공개를 하네요. 이렇게 영화 세이빙 페이스는 해피 엔딩으로 끝이 나네요. a i n a 你怎么就不能学来穿的花少 b e c a u s e i like to be nag work on her。就看你什么时候给我添个外孙了。<laughs>